안녕하세요. 이기먹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디 가고 있지? 미안해. 레슬레파크요아 근데 이름이 레슬레파크가 아니라고? 이제 왕송호수공원으로바뀌었대 맞아, 바뀌었지. 어, 그때 기억나? 우리 가서 응. 캠피장에도 있었고 레일바이크 이런 거 탔었잖아. 맞아, 기억하지? 더 재밌는 것들이 많이 생겼다. 더 새로운 게 재밌는 게 뭐지? 이건디즈야 오늘 가면 알수 있어 응 음, 그럼 가지 가야겠다 음. 자 그럼 우양 왕성호수 공원으로 가볼까? 응 올라가자 가자 하자. 하자. 와 드디어 왕성호수 도착했다 맞습니다 근데 왕성호수 다 버렸어 저기 왕성호수 잔디공원에 응. 눈썰매를 탈수 있대 <웃음> 눈썰매요? 어저 다니면서 한 번도 못다 왔어 <웃음> 진짜 다고 싶다 그리고 중요한 건 눈썰매가 응. 무료야 <웃음> 무료? 어. 그럼 발 다고 싶다 <웃음> 빨리, 빨리 타자. 가자 응 가자 가자 <웃음> <웃음> 아주 좋아하는데 엄청 좋다 생각보다. 야, 약간 약간 생각보다 노, 조금 높기는 한데. 어. 괜찮... 할수 있겠어? 어어할수 <웃음> 있겠지. 뭐 어. 어, 아, 아기 아기도 타고 있는데 뭐어잘할수있까 어. <웃음> 너무 재밌다, 그치? 먹이기 다른 사람이줄어 좀... 진짜? 나 약간 좀 부딪힐까 봐 걱정했는데 어, 너무너무 재밌었어, 그치? 네, 맞아. 자, 이렇게 재밌게 눈습을 네. 타고 네. 와, 했더니 배가 <웃음> 좀 고프지 않아? 맞아, 조금 아. 엄청 신나게 놀았더니 좀 배고프다 <웃음> 마침 저기에 또 응. 푸드, 푸드코트가 생겼어 어? 그럼 어.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당연하지 <웃음> 맛있는 신나게 배도 채우러 가자 응, 가자 <웃음> 난... 소세지랑 츄러스 소세지 네. 츄러스? 네 츄러스 진짜 좋아한다니까 <웃음> 어 소세지야 츄러스 어때 그럼?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땠어? 진짜 진짜 재밌었어요. 특히 그 설매 탔던 게 정말 신났어. 그러니까 오늘 여기 처음 타는 거잖아눈 설매? 맞아. 살면서 어. 처음이죠. <웃음> 너무너무 재밌어요 다행이다. 응, 음, 고마워. 진짜 다시 타고 싶다. 그리고 여기 또 벚꽃 피면은 되게 음. 아름다우니까 그때 레일바이크 타면은 아주 멋있겠다, 그치? 와, 벚꽃 구경 우향에 음. 진짜 가고 싶다. 다음에 그럼 또 오보자고. 응, 음, 당연하지. 꼭 다시 와자 다음에 <웃음> 또 만나요, 안녕. 음.